네, 저희 에임스팅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기어 한성은 작가님이 <웃음>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스트링 편곡에 모든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5개월 과정의 클래스인데 편곡 1원부터 뭐 녹음, 뭐 디렉팅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미디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시퀀싱하고 믹싱하는지 어, 모든 걸담 패키지죠. 음. 저는 주로 편곡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생각이에요. 저도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어떤 가요 편곡을 배웠다기보다 가요 스트링 쪽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들이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편곡한 거를 가지고 네, 분석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. 홈클래스로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월 달에 마스터 클래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